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청풍수장입니다 우리가 어, 잠이 안 오면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이렇게 뭐 세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양을 센다고 해서 이렇게 되나요? 근데 왜 양을 세라고 했는지 생각 해보셨나요? 양 영어로 s h e e p 잠 영어로 sleep 영어로는 잠과 양이 슬립, 쉿뭐 비슷해서 잠이라는 연상이 되게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반대로 말하면 잠, 일, 잠 하나, 잠 둘, 잠 셋, 잠넷 이러다 보면 잠이 올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잠이라는 걸 계속 연상함으로써 뇌가 잠에 반응을 할수 있게 한다라고 해서 양을 셌다고 하는데 아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양이라고 하는 건데 전혀 별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뭘 생각하면 잠이 잘 잘까? 같은 원리라면 우리는 잠, 음, 잠. 잠, 잠, 잠, 잠 같죠. 음,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동작을 해본다면 점점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점점 하는데 점점을 발로 하는 거예요. 발을 꺾는 거죠. 점점 발바닥을 이렇게 꺾으면서 점점 혈액이 뇌에서부터 발끝으로 내려갑니다. 혈액이 충만하면, 뇌 머리에 꽉 혈액이 차면 엄청 에너지 활동이 많아져서 잠이 더안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이 뇌에 있는 어, 혈액을 빼서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발끝 부딪히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혈액을 내리고 생각을 줄이고 해서 뭐이 뇌에 몰려있는 혈액을 쭉 내리면 어느 순간 스르르르 잠이 들어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